토깽이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불닭볶음면 먹방을 해볼게요. 아, 아이, 멋지만 우리 토깽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먹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요. 아, 어, 사이들이 벌써 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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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나가줘 에에너 엄마 화장품으로 몰래 화장했냐? 입술을왜 이렇게 빨갛냐?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줄 아나? 오빠는 제발 줄 끊는 시도라도 해봐 니 화장 안했고 불닭볶음면 먹은 거거든 에잉? 시발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, 랬다 어, 어, 어, 나가 나가 어? 에잉? 어? 어? 어, 저쪼말한 게. 어, 며칠째 시끄러워서 숙제를 못 하겠잖아. 아, 좋은 방법 없을까? 어. 아. 에, 요르르, 나 후회하게 해줄 거야. 음, <웃음> 예. <웃음> 안녕하세요, 김멋진님 반가워요. 요루루나저 사람 아는데 실물. 빠똥다 기울게요 뭐야? 에이, 에이, 뭐야? 에이, 바로 강퇴시키네? 응? 두고 봐 유르르 내가 여기서 멈출 것 같아? 새로 회원 가입하면 되지롱? 히히 이것도 이것도 <웃음> 음... 치아 개운하다. 요로도 꽤나 열받았으려나. 어휴, 어휴, 어휴, 자기 전에 댓글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? 네? 음. 에이 에? 에? 에? 뭐야? 댓글이 다 삭제되어 있잖아. 에이? 에이, 안 되겠다. 밤을 새서라도 괴롭혀줄 테야. 에이? 요즘 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와서 계속 악플을 다네. 누가 이기나 해보자. 얘들아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? 너네. 자안 자고 게임했지? 어, 아니야 저 숙제를 밤새하느라 <웃음> 어, 아직도 자세벌스 못해서 밤새 써? <웃음> 이, 맑을지 마라 맑을지 마 또또 <웃음> 또, 아침부터 왜 싸우려고 해? 너네 자는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마 알았어? 일찍 자야지 키도 크고 응? 수업 시간에는 졸지도 않지 음... 음... 음... 어? 어? 아, 또 택을 달았네? 네. 아, 아뜩이달았네 네? 에이, 무슨 일 있어? 막아! 빨리 쓰러빠야. 에이, 뭔데? 뭔데? 이듬직한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. 말이빠 아니 어제부터 막 갑자기 내 정체를 안다면서 인성이 더럽다는 등 못생겼다는 등 이상한 루머를 자꾸 쓰잖아 아, 그럼 삭제하면 되잖아 내가 삭제 안 해봤겠어 차단도 하는데 새로운 아이들로 새로운 아이들로 계속 듣게 되잖아 안 되겠어 악플다는 사람한테 덮기달아야겠어 한 번만 더 댓글 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음... 응. <웃음> 오빠 핸드폰 고뭐 왔나봐 확인 안 해? 아, 아니야 되, 되, 됐어 아이, 진짜 악플 쓰는 사람은 어, 이해가 안 갔다니까 진짜 어,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네 딱 봐도 얼굴 못생겼을 듯 <웃음> 어쨌든 우리 동생 힘내. 유명해지면 시기질투가 느는 법. <웃음> 유명한 사람은 뭐 사람 아닌가.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, 어? 나도 사람인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기도 하고, 나도 욕 먹으면 기분 나쁘고 무서운데. 그래, 요루야, 힘내고. 오빤 만족한다. 다 <웃음> <웃음> 요루루 이야기 들리니까 내가 좀 너무하긴 했나? 하긴 요루루도 열심히 방송하려고 하는 건데 에이, 하필 내가 왜 악플을 썼을까? 이제 그만해야겠다 음? 오늘 그 악플 가는 사람이 없네? 뭐지? 야요루루 뭐야 또? 시비걸로 왔어? 시비걸지 말고 내 방에서 나가 아, 유튜브 찍을 거 없지? 아, 너한테 이거 줄게 잉? 그게 뭔데? 아, 탱글탱글 액체 괴물이야 어, 이거 오빠가 아끼던 거잖아 어, 아, 어쨌든 나 숙제할 땐 조금 조, 조용히 해주고 나, 나 간다 쟤가 갑자기 왜 저러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 좋을 선물까지 주고 이제 신신 당부해 놨으니. <웃음> 네,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텐 게팅을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.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적게큰 힘이 됩니다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시작! <웃음> 진짜 진 음. 이건 못 참겠는 걸? <웃음> 이 무슨 소리야? 어? 어? 아이 어? 딸 무슨 일이야? <웃음> 이거 보시요 <뿐이야. 웃음> 어? 아, 무슨 일이인데 그래 어디 다친 거니? <웃음> 이거 봐. <웃음> 어 어이구. 엄마 이런... 아빠. 내가 방송하잖아 근데 최근에 잠못잔 것도 사실 악플 때문에 잠을 못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그래 누가 우리 이쁜 딸한테 악플 따라 아주 못된 녀석이네 <웃음> 진짜 못된 녀석이네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딸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아주 혼좀 내줘야겠어 아, 내가 답글 달아볼게 음. 저기 요루루 부모님인데요 이런 악플 그 계속 적으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음? 음. 음. 어. 어. 리아야 니 어. 휴대폰에 뭐가 온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? 어, 아니에요 친구가 게임하자고 하는 걸 거예요 음. 오케이. 여보 그 휴대폰 줘봐 내가 어? 어 그렇게 적으면 안돼 확실하게 어 정확하게 적어야 될거 아냐 내가 자꾸 적어볼게 이런 애들은 음. 겁을 줘야 돼 겁을 어린애일 거란 말이야 M 음. 내가 한번 적어볼게 야너 아이큐 추적기 했어 BPP 따서 너 반드시 잡아버린다 응? 음? 응? 음? 음? 어? 리아야? 음. 너 잠깐 핸드폰 좀 줘봐 어... 네 빨리 줘봐 어... 빨리 내놔 어...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... 줘봐 빨리 빨리 줘봐 어... 네. 응뭐 아... 무슨 일이야 아여뭐 이거 좀 봐요 아아어 아... 아... 어... 음... 리아가 음... 어 리아가 악플을 적었구나 그것도 요르르한테 아우 아우 아우 아, 아, 미안 요르르 아 미안해요 아니, 너무 시끄러워서 악플을 신난하게 써버렸어요 숙제할 때 잠잘 때 요르르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힘들어서 악플을 적어버렸지 뭐야 악플은 범죄인가 모르니? 큰일 자 어쨌든 빨리 악플 쓴 거에 대해서 유루루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그래 미아야 우리는 나가 있을 테니까 단둘이 진심으로 사과하렴 여보 가자 네, 저만 믿으세요 음 진짜 에휴 유루루 내가 너한테 악플 쓴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댓글 하나하나에 네가 반응하는 걸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. 응. 너 같은 포기할 수 있어. 그걸? 그치만 미안하긴 해. 그치만 포기 못해. 그게 사과야? 나한테 죽으라고 해놓고? 어? 그건 내 인생이야. 그 댓글은 내 인생이라고. 난 포기 못해! 그래 포기하지 마! 난 오빠 목숨을 포기 못할 것 같으니까! 응? 낙배! 어? 어? 그냥... a k 4 7 여러분들은 아프트풀 <압불> 쓰지 마세요.